오늘 집 펴놨어요. 목소리 들려요? 잘 들려요? <목소리> 이거 설마 17 이거 17 말하는 거예요? 17 하라고요? 해볼게요 기대하지 마세요 한 번도 안 해봤다 이거 Nope! No! Nope. NO! GOD PLEASE NO! NO! 1캔 깼는데 <웃음> 참왜 내가 버신베스트지 <웃음> 아무도 안하나 <알아봐. 웃음> 역시 아무도 안하는 척 <웃음> 그래도 17인데 깰만한 거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렉으로 퓨리오소요? 이거야? 이것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? 이것도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여깄다. 목소리> <웃음> 한 번도 안 해본 거다. 이거 17초가 어려운 거예요? 열심히 해볼게요, 화이팅. 아, 깨끗한. 아, 누가 시켰어? 이거 누가 시켰어? 잠깐 일어나 봐. 아 깼다 <웃음> 누가 시켰어 <웃음> 죽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어려워요 아누나님이세요누나님이면 루... 아, <웃음> 용서해 드릴게요 <웃음> 오늘 근데 17왜 이렇게 많이 꼈어? 완전 게이득 오늘 17세 개나 깬것 같은데 집에 가서 알아놓겠다 <웃음>